지금까지 KBS 한국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2년 방송지표를 신뢰로 여는 통합의 창 KBS로 정하고,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KBS 1텔레비전은 한국인의 중심채널로서 공정한 보도와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